Here, be cool.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임재입니다 <웃음> 여러분 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비보이, 힙합, 팝핀이라든가 락킹, 와킹 또 요새 제일 핫하고 가장 유행하고 있는 코레오그래피까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춤의 장르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노노 춤 정말 추고 싶은데 춤에취 ㅊ도 몰라 아니면 내가 너무 몸치라서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분들 이런 비기너 초보자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에요 어때요? 고맙지? 그래서 이름하여 목찌달줄 이런 내용으로 총1 0 편을 우리가 준비해 보았어요 예 yeah. 그래서 그 순서로 1. 스트레칭 2. 운동 3. 다다다는 말이든, 4. 다운스 5. 스텝 6. 아이다레이션다다이브다다다다다다다동다다다 마지막 춤춰 보기 안무까지 이렇게 총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알겠는데 하는 정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팁! 우리 비기너의 목표는 멋있게 잘 추자가 아니에요 이해하고 움직여 보자입니다 그래서 틀리고 막 모양이 이상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크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주세요 첫 번째 시간 스트레칭 몸풀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을 이렇게 쭉쭉 늘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건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매번 챙겨서 해주세요 아 준비물이라면 편한 차림과 매트 있으면 깔아주시면 좋고요 바닥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찬 바닥은 좋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트레칭 시 중요한 점 몸이 늘어나는 느낌을 천천히 또 제대로 느끼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세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10분간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자 그럼 레스 자,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가볼게요 다리를 양발을 붙여서 무릎을 살살 눌러주면서 숨 쉬어 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숨 같이 쉬면서 천천히 느껴주셔야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리부터 내려갑니다 자, 깍지 껴서 꾹 눌러주세요 한 동작당 10초씩 1 2 3 4 5 6 7 8 9 10 다시 가져와서 턱을 뒤로 1 2 3 4 5 6 7 8 9 10 자저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 해주세요 스탑 아니에요 꾹 계속 늘리기 숨쉬기 1 2 3 4 5 6 7 8 9 10 반대도 좋아요 1 2 3 4 6 7 8 9 10자그 다음에 돌릴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셋 천천히 크게 넷자 반대로 또네 바퀴 하나 둘셋넷그 다음 어깨예요. 크게 뒤로 하나 둘 팔같이 셋넷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네. 그렇지. 좋아요. 팔을 쭉 찢어서 보이는 발 그대로 갑니다. 쭉 늘리세요. 1, 2, 3, 4, 5, 6, 7, 8, 9, 10그 다음 뒤로 넘겨서 이때 가슴 구부리면 안 돼요. 가슴 쭉 위로 피고, 겨드랑이도 쭉 펴서, 1, 2, 3, 4, 5, 6, 7, 8, 9, 10. 반대 팔. 1, 2, 3, 4, 5, 6, 7 8 9 10또 뒤로 보낼게요.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자, 손을 펴서 손목을 풀어주세요. 앞으로 돌립니다. 둘 셋, 네, 또네번 해서 끝까지 숨 쉬세요. 자, 뒤로 돌려서 둘, 셋, 넷, 또 뒤로 보낼게요. 숨 쉬고 오케이. 자, 그 상태로 팔꿈치를 보내서 붙여주세요. 엉덩이 떨어지면 안 되고, 엉덩이 붙여서 옆구리 쭉 늘려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뒤로 한번더 보내서 1, 2, 3, 4, 5, 6, 7, 8, 9, 10 자 반대 또 넘어갈게요. 팔꿈치 붙이고 옆구리 쭉1 2 3 4 5 6 제대로 느끼면서 8 9 10 뒤로 보내고 1 2 3 4 5 6 7 8 9 10그 상태로 힘 빼서 크게 돌릴게요. 몸 크게 후한 바퀴 두 바퀴 자 반대 맞아요. 그렇게 하나 한더둘 다운 골반 꾹꾹 눌러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리를 잡고 쭉 올릴게요. 가슴 그렇게 쭉 멈춤 아니에요. 계속 올려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안으로 깊숙이 계속 1, 2, 3, 4, 5, 6, 7, 8, 9, 10한번 더요 쭉 뽑고 1, 2, 3, 4, 5, 6, 7, 8, 9, 10 또한번더 뱉으면서 1, 2, 계속 보내세요 4, 5, 6, 7, 8, 9, 10자 그럼 우리 이제 다리를 뻗어서 하체를 해볼게요 자한번 털어주시고 한번 돌려주시고 좋아요 이쪽 다리부터 들어서 반대에 걸고 반대 팔 걸어서 허리를 틀어주세요 허리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쭉펴 가지고 계속 보내세요 허리 틀어서 계속 보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걸린 상태 그대로 반대 쭉 밀게요 1 2 3 4 오 허리 보내세요. 7, 8, 9, 10 오케이, 그 상태로 한번더 다운 1, 2, 3, 4, 5, 6, 7, 8 아프신 분들은 살살 누르시면 돼요. 9, 10 다음, 접은 다리 그대로 두고핀 다리 그대로 들어주세요. 다리 뒤에가 늘어나는 거를 느끼시는데 너무 아프시면 이렇게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자, 쭉 늘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 다리를 배에 붙이고 허리 또 펴주세요 살살 흔드시면서 1, 2, 3 4 5 6 허벅지 뒤쪽과 골반을 풀어줍니다 8 9 10 오케이 자 이제 반대 또 가볼게요 이쪽 다리를 걸어서 반대 팔 걸어서 봐주세요 허리 피시고 1 2 계속 틀어줍니다 4 5 6 7 8 9 10 반대 눌러서 가세요 1 2 3 4 5 6 7 8 9 10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더 다운 1 2 3숨 쉬어야 돼요 5 6 7 8 9 10 다리 모양 그대로 또 얘를 두고 반대 들어서 늘리세요 1 2 3 4 5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7 8 9 10 그대로 또 접어서 안아서 흔들흔들 1 3, 4, 5, 6, 7, 8 허리 펴세요 9, 10 Next 다리를 우리 이제 찢어볼게요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벌려주시고 가능한 만큼만 기어서 내려가서 팔꿈치를 붙여주세요 살살살 누르면서 1, 2, 3, 4, 5, 6. 아, 더 유연하신 분들은 더 찢어서 가슴하고 배가 닿으면 더 좋아요. 오, 어, 잘한다. 오케이. 자, 다 일어나서. 다리를 살살살 모아주세요. 아프셨나요? 괜찮아요. 자주 하면 여러분 더 많이 늘 거예요. 이제 일어나 볼게요. 손을 붙인 상태로 엉덩이를 쭉 올려서 후숨 쉬면서 내려갑니다. 다리 뒤에가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1 2 3 4 5 6 손이 안 닿아도 괜찮아요. 8 9 10 다리 벌려서 한번더 흔들흔들 1 2 3 4 5, 6, 7, 8, 9, 10 자, 손깍지를 뒤로 껴서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후. 1, 2, 3, 4, 5, 6, 7, 8, 9, 10 그대로 앞으로 깍지를 다시 낄게요 천천히 허리 핀 상태로 앞으로 일어나서 네번 하나 둘셋넷그 상태로 기역자가 되도록 하나 둘셋넷자 반대 하나 둘셋넷 다시 힘 빼서 이대로 한번더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리 모아서. 같이 봐요. 위로 쭉 기지개 피듯이 에너지를 위로 계속 보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흔들거리셔도 괜찮아요. 8, 9, 10. 후, 뱉으면서 흔들흔들. 좋아요 롤업 그대로 힘 빼서 말아서 올라옵니다 숨 쉴게요 다리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여기까지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어우 잘했어 잘했어요 어떠세요?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으신가요? 춤추기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1편 스트레칭은 끝 다음 2편 운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